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웃음> 구리가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나비 친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힝. 아, 아, 아, 같이 놀고 싶었는데 날아가 버렸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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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이번엔 불이 났나 봐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불이야! 불이! 불이야! 구리가 불이 나는 꿈을 꾸고 불이야, 불이. 놀랬나 봐요. 구리야, 무슨 일이니? 아, 꿈에서 제가 사과를 따먹으려는데 땅이, 아,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숲에 불이 났어요. 아우, 무서웠겠다. 꿈이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요? 우리 하고 있어 일어났어 어. 어. 모두들 버 잤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아버정리하고불 우리 이 해볼까요? 네좋아 <웃음> 불이 나면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요 자 자, 진진을을만어어야지우카 아, 아, 불이라고! 불이야! 어떻게 불이 났나 봐. 밖으로 나가야 돼. 불이 나면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요.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나 확인해요. 얘들아, 여긴 없네. 아이, 시원하다. 어? 불이 났다고? 어, 연기가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해, 어떡해. 어, 아, 무 레비가 연기를 보고 놀라 주저앉고 <웃음> 말았어요. 레비야, 여기 있었니? 휴, 여기 남은 아이들이 있나 오. 확인하던 선생님이 선생님, 레비를 발견했어요. 음 어, 선생님하고 나가면 안전해요. 얼른 밖으로 나가자. 에이, 손을 잡고. 차례차례 지정된 대피 장소로 나오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모두 무사히 잘 나왔나 인원 체크를 해요. 어? 저기 선생님이랑 나온다. 레비아 괜찮아 레비아 괜찮아 어 무서웠지만 괜찮아 우리 다시 인어색하자 네다 네. 나+ 왔네 우리 나+ 구들 많이 놀 나+ 죠 네. 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 고연기가 나+ 서 깜짝 놀 나+ 어요 맞아 맞아. 나도 엄청 놀랬어. <웃음> 우리 친구들은 하나도 안 놀랬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매월 한 번씩 하는 재난대피 훈련으로 침착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연습한 거예요. 화재 예방만큼 화재대피 훈련도 중요해요. 어? 그럼 진짜 불은 안난 거예요. 우, 우와 소방관 아저씨다. 우리 친구들이 대피훈련 좀더 실감나게 하라고 소방관 아저씨가 연기를 피운 거야. 소방대피훈련 되게 신속하게 잘하던데?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랑 재난대피훈련에 대해 대피 알아볼까요? 네! <웃음> 소방훈련을 하게 됐는데 재밌었어요? 네! 조금 전 연기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했나요? 코와 입을 가리고 차례차례 친구들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맞아요. 손으로 코와 해주세요. 입을 가리고 밖으로 대피해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그리고 불이 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연기를 마시지 않게 자세를 낮춰서 밖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재난 대피 훈련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지진? 지진은 뭐예요? 지진이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물건들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져서 위험하니까 장석이나 가방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숨어서 몸을 보호하면 돼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어? 땅이 흔들리네.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잘했어요. 지진이 멈췄어요. 브리아 레비는 처음이어서 당황했죠.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죠? 네. 지진이 멈추면 신발을 꼭 신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면 돼요. 앞으로도 대피하는 방법 꼭 기억해요. 약속. 약속! 약속.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